버스를 타다가도 한번쯤 보이고 뭔가 이름에서부터 호기심을 유발한가 하면 부평 주민들한테는 이미 익숙해져 버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그 기적 부평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 한번 알아 봅시다 우선 기적의 도서관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기적의 도서관의 이름의 유래는 기적의 도서관 사업과 연관이 되는데요 mbc tv 프로그램인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와 함께 진행했던 사업으로 공공어린이 도서관을 전국 곳곳에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어린이 도서관이 전국에 단두 곳밖에 없어서 어린이 도서관 사업과 그 도서관이 설립되는 것이 기적이다 라는 발상에서 따와서 사업 이름이 기적의 도서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2003년 11월에 순천의 첫 기적의 도서관을 설립하였고 현재는 전국에 총 15곳의 기적의 도서관을 설립했습니다. 그중 저희가 알아볼 도서관은 부평 기적의 도서관. 부평지역이 2003년 8월에 기적의 도서관 시행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 북개 3동에 설립이 결정되어 2006년 3월 10일에 부평 기적의 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부평 기적의 도서관은 기적의 도서관이 설립된 이후 아홉 번째로 개관한 도서관입니다. 이용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목요일만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 한다고 하네요. 주말에 운영하는 대신, 월요일과 국가공휴일인 빨간날에 쉰다고 합니다. 자, 이제 도서관 내부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1층에는 어린이분들을 대상으로 책이 선별되어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곳에는 의자나 책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답니다. 2층을 올라가는 쪽에는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휠체어로도 이동이 가능할 수 있게 올라가는 길은 경사가 져 있습니다. 2층은 어린이분들 뿐만이 아닌 일반인분들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도서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적의 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인 만큼 어린아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어린이사서입니다. 어린이사서는 지역 내 4에서 6학년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어린아이들이 사서의 일을 체험해보면서 도서관의 시스템을 배우고 책과 더 가까워질 기회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책정리와 원래 회의를 하고, 봉사 시간과 책 대여 건수를 7건으로 늘려준다고 합니다. 전국에 단두 곳밖에 없던 어린이 도서관이 현재는 84곳이 되면서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많이 중요시 되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바라던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가족들과 함께 부평 기적의 도서관에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